안녕하세요 짜르지오입니다 오늘은 M자 이마를 커버하는 짧은 스타일을 디자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덥수룩한 느낌인데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뒤를 과감하게 밀어 보겠습니다 대략 9mm 정도의 길이입니다 살이 비치지 않는 것을 원하셔서 너무 짧지 않게 하겠습니다 옆 f l y 머리도 비치지 않는 길이로 커트합니다 We know i like a c o o s t r I wanna have kids on my own, yeah, and live a life till it's over, but until we do, it's sleepin' too long. 뒤통수 볼륨을 생각하면 서 길이감을 설정합니다. 뒷머리 길이를 가이드로 윗머리 가이드를 설정합니다 가이드에 맞게 전체적인 길이감을 맞춰줍니다 과감히 앞머리를 이마의 절반으로 자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겁지 않게 층을 내줍니다 옆머리를 커트합니다 전체적으로 양을 줄여 질감을 가볍게 해줍니다 이마가 보이는 것을 가려줄 길이를 유지합니다 라인을 날카롭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으나 옆머리가 조금은 뜨는 형태이기에 다 다운 폼을 진행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Yeah, see them lights, but you know I got the strap. Go right up push now, h e getting paid every single day. Yeah, I was hustling, I could turn an 8 to a 28. Let me show you. Bro, they can kiss my a s r Yeah, see them lights, but you know I got the strap. But right up, I push the. Uh, I do the dash, on my way to the bag, boy, you know I push the. 머리를 말려주고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Put me on this throne, pinnacle Push my buttons and that motherf***er u c k go What you know, what you, what you own Push it and I zoom, sonic booms Fill the f***ing broom, ride it till the tomb With my coons, motherf***ing fumes Y'all know what to do with the crew When we coming through, y'all know better move Make it fast, ain't no second chance Coming for your ass. 머리는 가볍게 넘겨주시기만 해도 연출 가능합니다 소프트 젤을 사용해서 가볍게 스타일링 해주시면 됩니다 관자놀이는 앞머리로 가려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라인도 깔끔하게 커트 했습니다 오늘은 깔끔한 리젠트 컷을 디자인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이쁜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